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열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되는 등 2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이번 예산안에는 강서구의 변화와 역동적인 도약을 바라는 구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민성 8기 첫 번째 본 예산안에는 구민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 지원,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강서구의 변화와 역동적인 도약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번 제292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 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다음 달인 12월 9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